하얀 게 되게 깨끗해요, 버섯이. 네? 엄청 달려있어요. <웃음> 와. 크고, 또. 굉장히 커요, 지금 이거. 배터리 네. 버섯 같이 생겼죠? 와 오늘 영상 올릴 테니까 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느타리버섯 같은데 <웃음> 버섯이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느타리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음, 뭐 독버섯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되게 깨끗해요 살도 보면은, 향기가,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맛있, 을것 같은데. 이거 쫙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다 따면은, 한세 접시는 나올 것 같은데. 와, 밑으로도. 너무 뭐 벌레가 뜯어먹은 것 같아요. 음, 여기도. 그래서, 독버섯 같지는 않고, 향기가 너무 좋아하고 음. 새로 나는 것들 음. 아, 산에 왔다가 딱 버섯이 보여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면은 따갖고 가서 해먹으면 좋겠는데 예. 버섯은 되게 많아요 어우 저기도 오, 저기 보여요? 되게 많이 아이고. 고와 아이고. 여기서 보세요. 같은 거 같은데? 오, 이 느타리 버섯 같은데요? 와, 와 이거 되게 크다. 여기들은 같은 거 같아. 와. <웃음> 오마쫙 붙어있네, 그냥. 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바이산, 거기 있어. 오지 마. 와. 이거 무슨 버섯인지 알려주세요. 야 <웃음> <웃음> yeah. 지금은 못 따고.. 아 이거 보면 생긴게 완전히 느타리버섯인데 여기와 응? 여기저기 여기, 진짜 오이스터 버섯 같아요 네?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이 맞는것 같은데 여기저기 되게 많네 모렐 버섯 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제일 맛좋은 걸로 제일 최고로 쳐주는 버섯이 있는데 그게 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왔나 해서 사에 왔는데 모렐은 못보고 느타리 제 생각에는 한 99% <웃음> 99% 누가 누가 얘기한 거 같지 99%는 느타리 버섯인데 1% 때문에 혹시라도 또 1%가 누구같이 1% 때문에 <웃음> 피 보는 일피볼것 같아서 안 따고 나왔는데요 음. 느타리버섯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음. 느타리버섯이 지금 나올 철인가요? 봄에? 음. 댓글 달아주세요 느타리버섯 100% 99% 말고 100% 맞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왔다 따겠습니다 <웃음> 와. 그냥 오이스터 엄청 크다 이거 쫙 폈네 그냥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냥 아유 어, 제 손바닥만 해 어. 그냥 일로 해서 아 이런 색깔이 완전 이쁘다 아, 끝까지. 아, 어휴 크다. 완전 등산로에. 다닥다닥 붙었다 가자 어이구 많다 많아 어,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 워싱턴주 저 북쪽 카나다 하고 국경이 좀 가까운 곳인데요 어, 마운틴 버논 이라고요 제가 근 1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오지 마 문 열어 놨더니 바이슨이 나오려고 요 예. 네. 그래서 근 1년을 여기서 살면서 일할 때 바이슨 됐고 여기 자주 왔어요. 산에 자주 와서 등산하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산이 높지 않은데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큰 나무들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나무가 아주 쑥쑥 자랍니다. 네. 버섯도 엄청 많고요. 한 겨울 아주 추울 때만 빼고는 뭐 각종 각종 버섯이 아주 난무합니다. <웃음> 몰라서 어떤 건지 몰라서 못따 먹어요. 음. 아,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좀 걸으니까 좋네요. 봐라 발좀봐 어? 어이구 바이선 네발좀봐 가만 가볍게 산행을 마쳤고요 아 이제 오늘 밤 주무실 곳으로 어,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밤도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월마트 주차장에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웃음> 목마른가봐요. <웃음> 물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딱 맞게 좋네요. 얘가 물낭비를 엄청 심하게 해요. 물먹는... 물 먹을 때 이렇게 쏟아 더 쏟아 주면은 그거다안 먹어요. 베이센. 베이센. 세이하이. 베이센.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해 봐. 고개 돌리지 말고 응. Say hi 해봐 Hi Say hi person.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봐 응? 인사하래? 응. 인사성이 없어 얘가